자, 이번 시간에는 뭘할 거냐면 어,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리스트를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많이 쓰는 방법이라서 간단하게 소개만 좀 드리면 ps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은 프로세스 리스트를 보여주는 명령이고요. 에터를 치면 뭐 별게 안 나옵니다. 현재 우리가 실행시킨 프로세스라는이 명령과 그리고 bash 지금 저는 bash 라는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프로그램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보고 싶다면 ps-aux라고 옵션을 주시면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예. 여기 있는 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도 있고 운영체제가 실행하는 것도 있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ps aux 파이프 이거 뭐예요? 파이프죠. grep 해서 au 아니 apache 아파치라고 하게 되면 얘가 출력한 결과를 grep이 받아서 입력으로 받아서 아파치를 그중에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아파치라는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세스만을 화면에다가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어 숫자가 적혀있는데요. 사실 이 위로 쭉 올라가보면은 여기 PID의 값이라고 되어있습니다. PID는 프로세스 아이디입니다.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식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민번호나 이런 것처럼 그럼 우리는 이 식별자를 알고 있으면 뭘할수 있을까요? 만약에 말썽을 피우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죽일 수 있습니다. 말이 무섭죠. 킬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얘를 죽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도 d kill 그리고 이 프로세스 아이 s i 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킬한 pid 값은 사라진 걸볼 수가 있죠. 물론 제가 지금 강제로 삭제한, 강제로 정지시킨 프로그램은 어, 웹서버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예, 숫자가 같은 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킬을 통해서 여러분이 강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보다 좀더 실용적인 프로그램은 탑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sudo top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있는 각각의 항목들이 프로세스의 리스트 입니다. 아, 이 프로그램도 좋은데 저는 이 프로그램보다 좀더 선호하는게 htop 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htop 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되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설치를 하셔야 돼요. sudo apt-get-install htop 예. sudo htop 하면 아까와 비슷한데 좀더 시각적으로 예 그래픽컬한 느낌이 들죠. 예 이런 명령어 시스템에서 이렇게 하려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지 않아요? 예.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없거나 그러시면 탑을 쓰시면 됩니다. 예 기본 사용법이나 이런 건대동소이하니까예 너무 어... 집착하지 마세요. 예 그게 안 된다고.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 프로세스 리스트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일단은 그, 요기에 있는 이 항목들인데 자, 여기 CPU를 제가 더블클릭하면 더블클릭 예, CPU를 클릭하면 CPU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되고요. 메모리를 클릭하면 메모리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Time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그 프로그램이 실행된 시간 Command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세스가 어떤 명령으로 실행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viit, 뭐 res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물리적인 메모리의 크기 예, 여기 있는 이 프로세스가 물리적으로 얼마나 메모리를 쓰고 있는가에 대한 %는 여기 있는 mem을 보시면 되고 어, 그 실제적인 메모리의 사용량은 re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저는 음 아까 우리가 봤던 제 리눅스가 너무 이렇게 사양도 적고 뭐 복잡한 프로그램이안 깔려 있어서 제가 쓰고 있는 그 뭐죠? 맥 예, 맥에서 맥도 유닉스 계열이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됩니다. 맥에서 한번 h t 을 돌려 볼 겁니다. 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1, 2, 3, 4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cpu 여기 있는 거 숫자 하나가 cpu 하나를 의미합니다. 즉제 컴퓨터는 네개의 어, cpu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라고 할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네개의 예, 코어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메모리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cpu들은 각각의 코어들의 그 어떤 상태 얼마나 바쁜지를 보여주는 화면인데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퍼센테이지가 100%에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제 컴퓨터가 좀 살만하다는 거죠. <웃음> 좀 한가하다는 라 것이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좀뭐그 8기가에서 3.6기가 정도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저는 제 컴퓨터를 좀 괴롭혀 볼게요. 자, 좀 헤비한 일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스크린플로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켰고, 요거는 이제 그 영상을 인코딩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보니까 CPU를 256%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각의 CPU의 코어들이 예, 이렇게 100%에 육박한 이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 입니다.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지금 제 컴퓨터가 예, 되게 힘들어하고 있고 어, 지금 이 프로그램이 혼자서 메모리를 혼자서 CPU를 엄청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컴, 다른 프로그램들이 어, 굉장히 느리게 작동하거나 뭐 이런 현상을 볼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드에버리지 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11 5 3 이렇게 숫자가 소수점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로드라고 하는 것은 부하라는 뜻입니다. 컴퓨터가 얼마나 바쁜가라는 뜻이고 에버리지라는 것은 평균인데 어 뭐에 대한 얘기냐면 바로 CPU의 점유율과 관련된 겁니다. 프로세서의 점유율과 관련된 건데 이첫 번째 자리는 <웃음> 여기에서 이첫 번째 자리는 1분간의 CPU 점유율 두 번째 자리는 5분, 세 번째 자리는 15분간의 CPU 점유율에 CPU가 얼마나 바쁜지에 대한 평균치를 낸 겁니다. 만약에 저의 컴퓨터가 지금은 코어가 4개인데 코어가 하나라고 치면은 코어가 하나였다라고 친다면 음. 요렇게 8뭐 여기에 여기에 있는 숫자가 8이라고 한다면 제 컴퓨터는 어... 하나의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데 어... 8에서 1을 빼면 총 7개의 프로세서가 대기를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앞에 있는 프로세서가 처리될 때까지 7개의 프로세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 700%의 부하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나요? 800인가 700인가 헷갈린데 아무튼 그렇게 대충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어, 5라고 적혀있고 우리의 코어가 지금 4개인데 1개라고 치면은 예 어, 5분간의 그 통계를 내봤을 때 하나의 프로세스가 처리되고 있는 동안에 네개의 프로세서가 대기를 타고 있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수치는 지금 순간적인, 굉장히 현재 상태를 보는 것이고 뒤에 있는 이두 개는 예, 좀긴 시간 동안에 어떤 그 컴퓨터의 뭐랄까요, 부하를 측정하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제 컴퓨터는 조금 복잡한 게 코어가 4개예요. 코어가 4개 여러분 이 얘기 복잡하시면 그냥 쓱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예, 저도 거의 이거 모르고 써요. 예. 자, 코어가 4개인데요. 자, 코어가 4개인 경우에 여기 첫 번째 자리가 4라고 하면 예, 그러면 이 컴퓨터는 자원을 정말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코어가 4개인데 여기 있는 숫자가 어 1이다 라고 하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그거는 코어 4개 중에서 하나만 코어 4개, 즉 프로세스 4개 중에서 프로세스 하나만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개는 놀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코어의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숫자가 갖는 의미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그 코어가 네 개인데 여기에 숫자가 4라고 한다면 뭐 컴퓨터를 더, cpu를 더 빠른 걸로 바꾸거나 그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예. 뭐요 이야기는 뭐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는 얘기입니다. 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 거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h t 을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빠져나갈 때는 어, 요 밑에 f10이라고 적혀있죠? F10 키를 누르면 빠져나가는 것이고 설명서는 F1 그리고 이 중에서 여러분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만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F4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파치라고 이렇게 하면 아 여기 없네요 어, 예를 들면 크롬 이라고 하면 크롬이라는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세스만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가려면 ESC 그리고 빠져나가려면 어, F10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h t 을 통해서 여러분이 프로세스를 관찰하고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